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토 필렛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필렛을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형상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필렛 처리를 하는 와중에 필렛의 방향이 똑같은데 일일이 모서리 다 찾기 귀찮을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또 오토 필렛팅을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여러분 이다 처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고요. 여기 Functional Face라고 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결국은 필렛을 처리하지 않을 면을 지정하는 겁니다. 필레 처리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이형상으로 본다 그러면, 바닥면에 대해서는, 바닥면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에 대해서는 필레 처리하지 않겠다. 그럼 바닥면을 여기다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조문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필레 레이디어스가 있고, 라운드 레이디어스가 있는데, 필레 레이디어스랑선 결국 오목한 부분에 처리되는 겁니다. 오목한 부분에. 결국은, 머티어리얼, 그니까 살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라운드 레이디어스랑선 이런 볼록한 부분, 각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블록하게 각져 있는 부분, 결국은 material, 어, 재질이 제거되는거죠. 거기에 반경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urvature, Radius, r e s t a 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 나중에 가다보면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아주 미묘하게, 미세하게 만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R값으로 해서 필러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건 뭐랄까요? 컬베이처 레이디어스 2, 1.5mm 여기는 1.5라 는데 1.5mm 몇 mm 이하 이하가 돼 가지고 반경값이요. 아주 미세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해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반경값보다 더 작은 반경을 가지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파팅 엘리먼트도 있고요 요거는 뭐 필렛 하신분이라면 아마 이해되실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슬리브라지 든클랙 같은 경우는 에 이런거 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슬리브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북 파인 부분 있죠 이 크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오토필렛팅 입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요런 뭐죠 그렇죠? 필렛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여러분이 보정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팔로 한번 열어보시죠. 어, 지금 다 완성된 건데요. 이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쭉 가셔가지고, 오토 필레팅부터요. 여기까지를 지워버리죠. 그리고 GS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억지로, <웃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자, 이래가지 이제 필렛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상단 부분. 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서리 다 잡고 필렛 처리한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반경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오토 필렛 쓰죠. 일단 확인 누르겠습니다. 현재 워커 바디가, 바디가 워커 오브젝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죠? 자. 파트바디 있죠. 얘를 워크 오브젝트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토필레팅 자, 크론솔리드란건 뭐죠? 현재 이 바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필레 처리하겠다. 모서리 이런 부분에 다다 필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여기다 뭐 특정한 그렇죠? 필레 처리할 면을 여러분이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예. 크론솔리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레 레이디어스 있죠? 필레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에 저는 얼마를 줄 거냐면 0.1로 주겠습니다. 0.1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레이필레 레이더스랑은 결국은 뭐죠? 음 이런 거 있죠? 이걸 해제해 보시면 안 마시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하늘색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이런 부분 있죠? 이거 노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저는 0.1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컬베이체 레이더스 레스 댐 이렇게 되있죠 0.04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어, 펑셔널 페이스 있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펑셔널 페이스, 그러니까 분홍면 있죠? 결국은 구배 처리를 하지 않을 면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래 바닥만 짓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당장은 슬리브하고 크랙 연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건너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작업을 하죠. 자, 프리뷰 하면, 이런 식으로, 필레처리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옆면까지도 나는 필레처리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펑셔널 페이스에다가 이면도, 그리고 이면도, 돌리셔가지고, 또 이면도, 옆에 가볼까요? 이면도 다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프리뷰 하면, 이런 모서리는 다 필레처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필레 처리 다 하고 보니까, 어떤 얘기죠? 에러 나는 겁니다. 와미 메세였다는데, 결국 어디서 에와미 메세였을까요?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토매틱 필레, 자동 필렛을 니가 했는데, 특정한 필렛선 도대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뉴얼 오퍼레이터 수동으로 작업자가 일일이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죠? 자, 그런 얘기요. 어디서 고인하는지 모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트리상에서, 그 센터 그래픽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는 화면상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 리프레임 온, 다이아고노 시스터, 딱 누르면 됩니다. 자, 클로즈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딱, 참자 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필요 처리가 잘안 됩니다. 형상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미시하기 때문에요. 요런 값, 이런 부분들은 s h o 베 curvature radius 있죠 요 값에 따라서 저것보다 작은 부분은 작은 반경을 가지는 부분은 보이게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딨나요 뭐뭐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이제 반경 알로 처리했다고 보기는 좀그렇잖요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짝 살짝 요 값을 curvature radius 값을 변경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요, 쇼 컬베이처, 요, 레스템 있죠? 한번,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 반경보다, 최소 반경값, 여기서 지정한 반경값보다 더 작은 반경을 가지는 부분은 표시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냥, 다른 면을 덧떼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는데, 만들어주겠는데, 이 값이 작으면 더안 만들어집니다. 어, 0.01로 해볼까요? Preview하시면 오케이 눌러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만 계속 에러나고 있는데, 더 반값이 작다고 그러면 합류되는 이런 모양에서 더 에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습니다. 자, 저는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0.04로 해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이렇게요 이 부분 계속 에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실제 필레처리 하다보면 이런 부분 많습니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서는 안되고요 일단 gsd로 넘어 오는 겁니다 넘어셔 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 gsd 에 대해서 저한테 배우진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음, 설명드린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peration 툴바 있어요 여기 있죠 extract 복주문을 열어 놓으시고요 저는 모서리만 하나 둘 여기요 어세개그 다음에 네개 다섯 여섯 개 각각 뽑아 보겠습니다 아 일단 캔슬 할까요 gs 레퍼런스 엘리먼트 j를 워킹으로 해놓고 여기다 다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복점을 여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오케이 okay 하죠. 그럼 하나씩 다 뽑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커브랑 이 커브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죠. 일단 저는 스프라인을 쓰겠습니다. 요거 있죠. 스프라인 자 첫번째 포인트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한 선은 이선을 찍겠습니다. 포인트 찍고 선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 찍고 선 찍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 뻗치는 힘이 좀더 강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뻗치는 힘을 요샵 파라미터 누르셔 가지고 이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 있죠? 얘는 3.5로 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보죠. 자, 그다음에 이 새로 생성되는 이 커브 같은 경우는 이 면에 소속돼 있 컴, 안착돼 있컴 잡아 주죠. 이 면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서포트 면의 지오메트리가 지금 생성된 이 커브가 안착된다.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 이번에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 보죠. 사실은 뭐 이렇게 끝점하고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까지 다 설명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자, 끝점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플라인, 점 찍고요, 선 찍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선 찍고. 선이 반대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두 번째 리버스 탄젠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1, 1로 하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다가는 요 면을 찍겠습니다. 자, OK 하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할까요? 그렇죠? 그럼 이 선이랑 이 선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형. 첫 번째는 이제 이 포인트가 되겠죠. 어, 이 점이 인식이 되나요? 안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뽑아오겠습니다 두개 열고요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랑 이쪽에 서는나이 안쪽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시고 연결해 보죠 서플라인 가지고 포인트 선그 다음에 포인트 선 찍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리버스 하시고 서포트 면은 요 면을 찍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만들어진거죠 이렇게한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필로 채우겠습니다 필 하죠 잘 따라 하십시오 첫번째 2선부터 가보죠 이선 2선 찍고 탄젠타운 서포트 면은 이면을 찍겠습니다 잡혔죠 자그 다음에 쭉 확대하신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모서리 찍고 서포트 면은 이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버 있죠 찍고 서포트 면은 이면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있죠? 찍고 서포트 면은 이면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선 커브 서포트 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얘 찍고 서포트 면은 여기 각각 잡아주겠습니다. 결국은 서포트 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 서포트 면의 연속성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탄젠시로 다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 포인트로 할지, 탄젠시로 할지, 컬베이시로 할지,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오케이 하면 서페이스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솔리드 위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안쪽 부분은 또 살을 채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파트 디자인 넘어오셔가지고, 배용것 중에서,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툴바 중에 보시면, 쏘라고 있습니다. 현재, 예, 워크 오브젝트가 솔리드 바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를, 워크 오브젝트로 해놓고, 예찍고 복면 찍고 안쪽으로 오케이 OK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치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이드해 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면을 보정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어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뭐 많이 이제 겹쳐 있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어한번더 해볼까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너무 이상하게 필레 처리가 된것 같아요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필레 처리를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음... 아마 옆부분이 필레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필렛에서요 여기서 첫번째 잡은 게 제일 밑바닥이었죠 밑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건 한번 리무브 해보고 작업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해보죠 자, 됐죠? 요 예, 부분 일단 요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필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한다면 그러이 부분을 따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그렇죠? 물론, 뭐, 이 부분을 따로 필레 처리를 좀한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테크닉을 보여드리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것 뿐입니다. 자, 얘를 워크 오브젝트를 하시고요.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저쪽, GSD에서 익스트랙터 추출하겠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뽑아올 면 있죠? 뽑아올 모서리를 잡아줘야겠죠? 모서리는 저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만 뽑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밑에 부분은 그렇죠. 포인트 커브, 포인트 커브, 탄젠트 면의 윗면을 잡겠습니다. 어, 잘못 잡혔나요? 다시 한 번요. 자, 포인트 라인,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인 잡으시고요. 서포트 면에다가는 이면을 잡아주겠습니다. 어차피 거의 직선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이죠. 이렇게 하죠. 어, 포인트 커브 잡으시고요. 이쪽 포인트. 라인은 이쪽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휘었네요. 얘를 리버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면은 윗면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똑같습니다. 포인트. 커브. 그 다음에 포인트, 커브, 됐나요? 예, 서포트 면은 이 면을 찍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거의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뽑아낸 것들은 다 하이드 해버리겠습니다. 하이드 하고, 요쪽도 하이드, 오, 죄송합니다. 하이드, 여기도 하이드, 요 선도 하이드하죠? 그럼 우리가 만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사실은 자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부터 갈까요? 찍고 서포트면 얘 찍고요 확대한 다음 이 부분이죠 찍고 서포트면은 얘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 찍고 서포트면은 이면을 찍고요 돌리셔가지고 여기 서포트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브 서포트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클로저 뜨면 예, 된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위에 파트 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를 하시고 이쪽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해 있죠? 자,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이드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좀더 미세하게 다룬다고 러면 훨씬 더 보정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은 이렇게라도 간단하게나마 필드 처리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물론 뭐, 굳이 나는 이 고를 살려야겠다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필러 처리를 하다 보면 면이 많이 쪼개집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의 어떤 면을 덧댄 다음에, 쏘 기능을 이용해서 면대체 기능으로, 아니면 리플레이스 하셔도 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곡면을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속의빈 부분은 또 솔리드화 시키는 이런 쏘 기능을 잘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필례 처리를 해나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부분이 커브 연결하고 커브 연결하고 커브 연결해서 좀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의 어떤 기법을 어,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시고 또 응용하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테크닉이 쌓이지 않을까 그러려면 반드시 GSD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